야 좋네 그러니까. 오. 괜찮네 맛이 어땠어 맛있네 오 내가 찾았지만 탑이네 <웃음> <웃음> 어제 밥을 기 잘했네 어어잘 어. 아, 봤어 어. 어. 맛있었어 갈까? 갑시다. 감사합니다. 아 맛있네. 음 와, 오오오. 와 미쳤다. 이게 도쿄타워? 걸길 좀 내려보자. 와, 이게 도쿄 타워. 발길좀내려보자 와, 가까이서 보면 진짜 미쳤겠는데 밑에서 봐야 돼. 야, 이리로 걷는 거 아니야? 이거? 안 건너? 아 이쪽이야? <웃음> 와, 야, 진짜. 졸렸던 게 갑자기 눈에 확 깨네. 어. 그래페 좋지 그래페 그래도 과일 들어간게 맛있어 보이는데 스트로베리 커스터드 윌프 크림 누텔라 원 프리즈 58번 똑같구만 어. 치즈케이크 스페셜 초콜릿 케이크 아니었어 치즈? 응. 어. 아 어, 아이스크림이네 너? 응 나는 그냥 크림 음! 맛있다 여기 야 한국도가 훨씬 맛있다 본고장 아니야 본고장 <웃음> 그니까 아니 어. 요게 요 피가 훨씬 얇아 음! 아여아기가 스팟이네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딱이네 어, 정확히 일직선이라서 여기가 사진 찍기 진짜 최고입니다 방금 칠 모양 하다가 어 손가락이 짜고 난것봐 이거 씨. 와 손가락 자고 야간 촬영 이어가지고어 노출을 좀 길게 해야 돼서 수초 있다보니까 어우 손가락 아주 구멍 뚫린줄 알았네 진짜로 야 도쿄타워도 이제 봤다 이제 가자 이제 야 좋네 좋아 좋아 좋아 갑시다 이제 이렇게 노 지게 모으 니까 무슨 황금 황금 때가？내 버리냐아가바오일일좀끝 <웃음> 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. 한 시비행기 라서 아침 일찍 부터 가 버리 네요. 이런 식 으로 유풀이 었 습니다. 감사 합니다.